예, 오늘은 통도사, 화음살림 법회 그 두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것은 7처 9회 39품 가운데 제 1처에 보리장회에서 또 9회 가운데서 제일첫회또제일첫품인 39품 가운데서 세주 모음품 설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방광불화환경은 범어로 말할 것 같으면 마하 비불약 발타 건나 포화 수다라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것 같으면 대방광불 잡화 음식경입니다. 대방광불 잡화 음식경인데 이것을 이제 잡자하고 식자 두 개를 두 글자를 빼고 대방광 불화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대방광의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을 여러 가지 꽃으로 장음한 경이다 꽃도 한 가지 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으로 장음한 경이다 그러니까 이 화환경에 보면 뭐 없는 얘기가 없어요 마치 저화음해라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온갖 물이 바다로 다 갑니다 낙동강물, 두만강물, 뭐 미시시피강, 뭐선 황하강 온갖 강물이 여러분들 눈물 콧물도 전부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다 가요 결국은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다 없잖아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라요. 그리고 화환경은 자, 부처님 팔만 대장경 여러 가지 이제 경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화환경에 다 모여져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파 음식계라는 게 모든, 아는 여러 가지 꽃으로 장음이 되어 있는 경이다. 그러니까 화환경만 자,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뭐 다른 경은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리 그래 이제 화환경을 또 우리가 쉽게 말할 것 같으면 화환경은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대라는 것은 대방광불화환경이라할때 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당체가 크다. 얼마만큼 크냐. 바깥이 없이 크다. 큰 것이 바깥이 있다 그러면 그바깥이또 있으니까 적지만은 뭐든지 바깥이 없이 크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당체가 큰 것을 대또 방이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의 모양이 방정하고 평등하다 그래서 방짜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광짜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광활하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입으로는 맛보고 그러니까 이 작용이 얼마나 늘습니까? 뭐 논문이 수 없는 세계 논문이 참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왔어. 요 집을 짓고 목수가 뭐 어? 집을 짓고 또 설계를 하고 이 마음이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세계문학전지 사상전지 뭐 모든 것이 마음에서 다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넓다 해서 대방광이라고 해요. 광불이라는 것은 불자는 우리 마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아 아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과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많은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의 결과가 불이다 그 다음에 대방광불 화잖아 화자는 우리 마음의 원인이다 꽃화자 꽃이라는 것은 뭡니까 꽃이 피야 열매가 맺히거든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만 이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만행 만득을 닦아서 수행하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이라 고 하는 음자는 화음경이라 하는 음자는 우리 마음의 예, 지혜를 말한다 지혜는 온갖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음한다는 음자라 장음하는 거 화음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설명하고 가르친 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음경은 바로 우리 마음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화음경의 대의가 통만법 명의를 심이라 만법을다 다 아, 이렇게 에? 그 꿰뚫어 보면 다 일심으로 돌아가요. 만법길 일기하초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나 하는 화두가 있죠. 그래 일심자리를 밝힌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이,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이 마음 자리를 통해서 화음 살림을 한다.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살림을 살겠어요? 화음 살림 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에서 살림 사는 것과 같은 게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화음 살림을 살 것이냐? 환경의 도리는 온갖 진리가 다 있는 가운데서도 전부 많은 것이 하나다 이래서 하나.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 평등의 자리라. 그래서 이 환경을 잘볼것 같으면 시비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져. 집집마다 이제 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살림살이 사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네가 옳다 뭐 어? 어 내가 옳다 이래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또싸우고또 사회적으로도. 가지 뭐 여당 야당 해가지고 논란한 게 많고 또 나아가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갈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든 그래서 일체화합교의 진리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로 그래서 화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없어지고 화합이 돼 그래서 화 환경을 잘볼것 같으면 마음이 넓고 커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깥이 없다 이랬어요 전체를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마치 바다와처럼 온갖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환계이다 그래서 이왕음살림을 잘하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부부사함이 없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사회관제에 하면 국가가 발전하고, 또, 세계 평화가 오고, 인류의 행복이 이 화음살림에 있다. 이런 얘기요. 그 때문에 그래 살림을 하지,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치가 이 화음살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세주 모음품이 그 39품 가운데 첫째인데, 세주 모음품이라는 말은 세간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에요 집집마다 가정이 있으니까 뭐 남편도 주인이라 하지만 안주인이라잖아요 집집마다 주인이야 여기 전부 주인들이 다 모였어요 부처님 이제 이 성부를 하신데 그 주위에도 보면 전부 부처님이 계시는가 하면 또 보살이 계시고 또그 밑에는 이제 신장도 계시고 또 팔부신장이다 있잖아요 어, 또, 이제, 뭐, 각 천왕도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주인 노릇을 다 해요. 그래서 세간의 주인이다. 이세 자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세계라 이래 할 때, 세 자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시간을 말해요. 삼세라 할 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 그러잖아요. 시간적인 전체를 말하고, 또, 개라고 할 때는 공간적인 것을 말해요 동서남북 사유상아 세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자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이제 간자는 나, 아, 개자는 주여자가 있지만 은 세주라고 하면 세간의 주인이다 세계의 주인이다 세계의 주인들이 묘하게 장엄한 품이다 39품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세주 명품이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 1, 첫째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경문이든지 처음 들어가면 여시아문 일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금강경에도 그렇죠 이 여시아문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간 이후에는 개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개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스승과 같난이라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어떤 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사념처관을 해라. 사념처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신부점이라 우리, 우리 몸뚱이는 더러운 줄 생각해라 이 몸뚱이가 더럽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종자부점이라 그 종자가 아주 비린내 나고 냄새나는 그런 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이 예, 예,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몸이 태어날 때열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그 자리가 생장하 숙장숙이라 어머니가 음식 자신 가운데서 가장 그 음식이 상하고 덜 상한 그 소에 앉 아기집이 있는 모양이라 거기에서 열달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더럽노 <웃음> 또이 몸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 몸이 더러워요 이몸 자체가 더럽고 그 다음에 이 몸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는 눈물이 나고 귀에는 귀차이 나고 코에는 콧물이 나고 땀이 나고 대소변 나오고 말이야 얼마나 더럽노 그 다음에는 구경부정이라 마지막에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몸이 썩어지는데 어? 냄새가 나고 그저 방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화장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그 매장을 해놓으면 구더리가 버글버글 하다가 이래서 남은 데는 뼈만 남게 되는데 이 육체가 얼마나 더러우냐 이 육체가 더러운 줄 생각해라 그다음에는 관심무사해라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무상한 줄 알아라. 마음이 아침에 먹은 마음이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이 꼭두각시 몇초로 말이야. 시시각각으로 달라져. 한번 먹은 마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계속 마음은 무상한 줄고 또한 관법무아이라 뭐이 내다가 내다하는 이 정신과 육체가 말이야. 온법으로 되어 있는 이 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기인데 우리가 이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없는 줄 생각해야 되는데 다 있다고 집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수시고라, 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 희노애락 하는 것은 전부 고통이다. 괴로운 줄 알아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 고통이다. 그래서 이네 가지 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살아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잘안 듣는 비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빈 대처하라 그걸 시비를 해 가지고 가리려 하지 말고 그만 가만 묵묵히 막 상대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좋은 사람으로 되기다 이랬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네 가지 부촉을 받았는데 이 여기서 여시야문 일시에 하는 얘기는 부처님 열반하실 때 유훈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리 때문에 어떤 경전이든지 아란존자가 이제 아란존자가 거의 다 이제 경을 그 외웠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 시봉을 가장 많이 했고 또 부처님 설법을 가장 기억을 많이 해요. 했어요. 그런데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경을 결집을 하는데 500명의 비구를 이제 필발락하는 그런 구울 속에 경을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런 500명의 비구들은 전부 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인데 아란존자는 많이 기억하고 법문을 많이 들어서 총명하고 해도 도를 깨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란존자가 500 비구에게 같이 들어오니까 가섭존자가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돌을 깨치지 못했는데 여기에 둘어 자기가 없나니라. 그래서 아란존자가 아주 응? 참 분발해가지고 용맹정진을 했어요. 우리 여기 나한전 옆에 보면 그 벽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7일간 용맹 기도를 했어. 한쪽 다리를 들고 7일간, 그래서 그걸 교족 전진이라 그래. 교족이라는 것은 닭다리 정진이라. 닭이 이제 저녁에 잘때 되면 회에 올라가는데 한쪽 다리는 들고 한쪽 다리는, 그, 한쪽 다리로 서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정진을 해서 도를 깨쳤어요. 그 필발라 굴에 들론인데 가슴 좀 자가, 니가 신통에 있던지 들을만한 능력이 있으면 들어와봐라 하는데 문을 잠가 놨는데 아란 존자가 턱 들어왔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이 어데 부처님 같이 생겼는데 서가머리 부처님이 다시 돌아왔는가 아니면 아란 존자가 돌을 깨서 쳐 왔는가 아니면 저 타방에 있는 부처님이 왔는가 그래 의심을 했어요 너무 아주 아란 존자가 원래 잘 생겼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 딱 나타났는데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래 아란 존자가 떡 등단을 해서 경을 외우는데 여시야문하사오니 일시에 이랬단 말이야 이와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그의 부처님이 과거에 설법하신 것을 아란 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바로 아란 존자구나 그렇게 의심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많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성정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부처님이 시성정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불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불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희성정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수천 수만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비로소 깨달았다 처음 깨달았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깨달은 일이 있었던 일이 없어 처음 깨달았다 희성정각이 없었다고 하면 불교가 있을 수 없어 여기에서 불교가 탄생된 겁니다. 이 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의 불제 마갈 타고 아란야 법보리장 중에 계셔서 시성장각하시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첫달 초여도 날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에 비로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알지 못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시성정각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이 설법을 잘할줄 모르고, 이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이보다 위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시성정각 하시니, 이제, 그 땅이 견고하여 건강으로 만들어졌는지라. 돈를 깨치게 나니까 완전히 경계가 달라져 버는 거라.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 하고 경계가 틀리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을 확 뜨면 온갖 것이 다 보이잖아. 그게 깨치지 못할 때 하고 깨쳤을 때 하고는 그만큼 달라요. 그래서 시상근 전갈 탁 하시니 그 땅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고 뭐 이래 먼지로 되고 있고 뭐 이래 돼 있던 것이 경고해가지고 건강으로 만들어졌다. 건강이 돼버렸서 그만. 건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뭐 다이아, 하더만, 다이아, 다이아 하더만 다이아. 다이아가 뭐 때문에 비싼지 모르겠어. 어, 그래, 다이아 그거는 얼마나 견고한지 다른 어떤 물체가 이 건강을 깨칠 수가 없어요. 깨, 깨뜨릴 수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이 건강으로 가지고는 어떤 물건이 다깰 수가 다 있어. 또 건강은 아주 견고할 뿐만 아니라 날카롭고 밝아요. 빛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그게 돌을 깨치고 나니까 그 세계가 확 달라지는데 그 땅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건강처럼 그와 같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상모별륜과 및 중보화와 아주 묘한 법의 수레와 또한 온갖 법의 꽃이 있어요. 중보화와 청정만이로서 그 음식에 대해서니 아주 깨끗하고 깨끗한 만이 보배주. 그걸 가지고 전부그 깨달은 시성정각한 그 주의를 갖다가 음식 장엄을 했으니 모든 색상해가 무변현연하더라. 모든 아주 색상. 부처님이 도를 크 깨치고 보니까 이 세계가 전부 이와 같이 장엄이 되니까 온갖 색상의 해가 가없이 아주 현연한데 만리로 위당하니 그 만이 법에 그것으로서 깃발이 되어가 있는데, 항상 광명을 놓으며, 항상 묘한 그런 음악을 내며, 아주 온갖 법의 그물과 또한 묘향그 하영이, 아주 묘한 향기와 꽃과 그영락이 두루두루 다 펴져가 있다. 그만이로서 이제 무슨 깃발이 되어 있고, 항상 거기에는. 온갖 그런 광명을 놓고 또 가운데서는 온갖 좋은 음악이 묘한 음악이 그렇게 퍼져 나오고 온갖 보배 건물과또향 좋은 향과 또 영락과 이것이 전부 다 주위에 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주위 경계를 이제 이게 말했는데 많이 보배 그 어? 에, 신통이 있는 왕이 많이 보왕이 변연자재하소. 아주 변화무상한 그런 자재력을 가지고 있고 무진 아주 다 담이 없는 보배와 온갖 그 묘한 꽃을 비내려가지고 땅에다가 다이런자 분포를 하며 또 보배나무가 행렬을 해가지고 가지와 잎사귀가 빛나고 무성해 이런 것이 전부 부처님의 실력인 연거로 부처님의 신통한 그런 실력인 연거로 이 도량으로 하여금 일체 장엄이 일체 장엄이 어중에 그 현현하더라. 그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 우리 이제 설법전에도 이제 법사가 이제 설법하는 이 자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 주위에 전부 어? 그 이제 촛불로 장엄을 하고 꽃으로 장엄하고 저 등으로 여옹갖 여 이제 단청이며 이 장엄이 잘 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스님들들도 계시고 여 이제 청중들이 다이런 전부 장엄이라요. 부처님이 특 성도를 했는데 주위가 전부 이렇게 이제 장엄이 돼가고 있는데 그 보리수가 이제 아주 높고 어? 드러나고 아주 특별해가지고 건강으로 몸이 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보리수라는 것은 나무인데 나무가 어떻게 건강으로 돼가 있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어,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볼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 지혜의 나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높고 드러나가지고 수특해. 비유로서 그랬는데, 에, 건강산매로서 몸을 삼고, 건강으로 몸을 삼았다. 하지만은, 이게 제 건강산매로서 몸을 삼고, 요리로서 줄기가 됐다. 그 요리라는 것은 아주 빛나는 것을 말한데, 빛나는 것은 지혜광명을 말해요. 어, 지혜로서 그 줄기가 되어 있고, 온갖 잡된 그 묘한 보배로서 또한 가지가 되어 있으니 법의 잎사귀가 아주 부소해가지고 아주 무성해가지고또 그림자를 이렇게 들어있는데 마치 구름과 같다. 보화 잡색이 분지 포영함이라 부이 만이로서 위위 기과한이 함이 발염하여 화간 열하며 보화 잡색이 전부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그림자가 펴져가 있고 또한 다시 만이로 가지고 그 보리의 열매가 되어가 있고 보리수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가 있으니 빛을 바라고 아 광명을 발해서 꽃으로 더불어서 그 사이에 전부 나열대가 있다 그 나무들이 전부 다 광명을 놓고 응? 광명 가운데 또 만이보배를 비내리고 만이보배가 그것도 비가 내려와요 또 만이보배 안에는 모든 보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대중들이 마치 구름과 같이 많아 구시에 한때에 다 출연했더라 그래 시성 정각을 하니까 자그 부처님 주의가 이와 같이 이제 달라져요. 또한 열의의 위실력이 물서는 연고로 그 보리수가 항상 묘한 음악을 내어서 가지 가지 법을 설하되 다함이 있음이 없으며. 여래의 그 한바 궁전과 누각이 넓고 넓고 장음하고 빛나서 시방에 충만하더라 나무 그열의의 위실력임을 쓰는 연구로 위실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위대한 신통의 힘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의 한계가 얼마 안되지만은 부처님이 도를 깨침으로 해서 전 우주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 모든 생명의 이치 그런 것을 다 깨달아 하기 때, 알기 때문에 모든 자유자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소 불지라 무소 불능이라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능하지 못하는 게없어 그러니까 열래의그 위대한 신통력이기 때문에 그 보리수가 보리라 음, 그 깨달음의 나무가 항상 묘한 소리를 음악을 내어서 가지갑이 법을 설한다 진극함이 다함이 있음이 없으며 열래의그 한바 궁전 부처님이 계시는 그 궁전과 또한 누각 누각이 아주 넓고 넓고 또한 장엄하고 빛내서 시방에 충변하더라. 온갖자 색상 만이로서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가 모여져가 있고 가지가지 보배꽃으로서 장엄이 됐다. 모든 그 장엄구가 장엄구가 그 빛을 나서 구름과 같아 그래서, 이제, 궁전으로부터 사이해가지고, 어? 그림자가 모인 것이 당이 되어가 있으며, 또한 무변보살이, 큰 없는 그런 보살이 도량 중해가 말이야. 보살과 도량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어? 능히또 재불광명과 온갖 그런 광명과 또한 부사의 음을, 음악을 출연을 하시니, 많이 보왕으로서 그 건물이 됐다. 열애의 자재 신통력의 있는바 경계가 더그 가운데로서 쫓아 나와서 일체 중생의 거처 일체 중생이 살아가는 곳과 또한 집과 그어 음? 저택이 다이 가운데서 그 영상을 나타냈으며 이런 것이 또한 재불의 실력의 가지 한바로서 한 생각 가운데 다 벚계를 포함했더라. <웃음> 이데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부처님이 에, 성도하신 그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음이 에, 되는 것이 바로 세주 묘음이 묘하게 장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그 발표하기 전에 에, 나는 스티븐 호킹 가사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이 우주와 그 인생에 대해서 어뭐 발명한 게 있어요 이 우주가 생긴 것이 저 서양의 종교들은 어떤 신이 만들었다 신이. 신이 창조했다 그래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 우주 중력과 어떤 이치에 의해 가지고 무에서 만들어졌다. 무에서 창조됐다 이랬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는 우주가 있다. 또 이 태양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 없는 태양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자들은 야단이 났죠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랬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는 과학이 불교를 증명하는구나 아 우리 경전에 보면 뭐 삼천 대천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일어 나거든. 삼천 대천 세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세계가 또 천계가 있는 것은 소천 세계고 소천 세계가 천계 있는 것은 중천 세계고 중천 세계가 천계 있는 것이 삼천 대천 세계인데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경에서도 백천 일월이 있다. 해와 달이 우리는 요거 하나씩만 있는 줄알았는데 백천 일월 있다, 이되돼 있어요. 그러면은, 코킹 박사가 얘기하는 이수 없는 우주가 있다 하는 거와 또 태양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하고 부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과학적인 종교요, 합리적인 종교요. 이 과학이 이제 불교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확실히 뭐이 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세계도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은 우리는 깜깜한 밤중에 사는 것 같은데 눈 감고 사는 것 같은데 부처님이 도를 깨친 입장에서 말씀하신 음? 깨달음의 소식들이라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 참 굉장하다 아,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제이 하시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과학이 불교가 합리적이고 진리적인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찰진 심념을 가주수지하고 그세 개를 먼지를 내가지고 그 먼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가히 헤아려서 알고 대해중수 가음진하고 큰바다물을 가히 다 마시고 큰 바닷물을 어떻게 다 마시겠어요 이세 개를 벗어가지고 먼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몇 개인지를 왜 생각했어요? 못헤알리겠지큰 바닷물을 왜 마시겠어요 흑공가량 풍각이라도 흑공이 얼마나 되는지 가히 헤아리고 바람을 잡아 묶는 그러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지성을 불공덕이라 그런 건다할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라요 그리 여 속에 있는 그런 이러한 진리가 이거 무궁무진해 가지고 다마. 말...